올킬.. 8분에는 올킬? 어.. 아 이거 9시 써야 하는데 아아.. 제기라 9시 나이스 써야 하는데 망했다 아 근데 9시면 은또 올킬 할 확률이 또 낮아지니까 모르겠다 첫독으로는3판 잡으러 가자 아쑥 빠졌네요 요즘 너무 이게 그거야 생존자들이 너무 저거 많어 시작하면은 바로 빠지면서 하는거 네? 그렇게 하고 한 바퀴 돌면은 스키 삽니다. 안 돼? 그게 맞아? 마무리 시키고 먹습니다 일단은 항해사가 올거라 어디다 놓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기다 놓자 몇개 만들어서 30% 음, 까비 아. 음. 아, 내지만 <웃음> 감성은 옵니다. 조심. 조심조심. 조심조심. 조심. 야무지게~~ 끌고 가요~~ 너무 스키가 많이 쳐기때문에 거리가 안되죠다 아니고 어디갔어요? 나 아, 저기있구나 어디그냐 여스 없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손절할 거고 여기서 만약에 템핑 계속하면은 돌킬 못해요. 저기 저기, 어, 치료하고 있겠다. 갑니다 그냥. 돌를 하려면은 그냥 나가는 게잡아 어? 야 이거 탐성은 어디가? <웃음> 탐성은 어디가? 탐성은 어디가? <웃음> 탐성은 <탐수원> 어디갔어? <웃음> <탐수원이 어디가? 웃음> 아, 이거, 한, 거기서 구출한다, 이거! <웃음> 응, 그런 거 없어. 응, 어디에 그냐 사람 놓길려고 안심하고 그냥 묶으면 됩니다. 약간 연기해봤는데, 여러분들, 하, 속으셨나요? 음, 그래서 안심하고 그냥 가라는 거야. 절대 안 오니까. 자, 오른쪽에서 옵니다. 이건 스기 이렇게 만들고, 오른쪽으로 붙어요. 에이, 뭐야? <목소리> 추가로 항해사가 저기 있기 때문에 스키는 이렇게 만듭니다. 묶어요, 바로. 자, 탐사원이 구출 오는 거 해독기 떨리는 걸로, 떨리는 게 멈춘 걸로 봤기 때문에 최대한 치료속도 늦추기 위해서 들어서 앞쪽으로 끌고 가니다그 다음에 탐사원 보이면은 내리고 다시 캠핑 갑니다. 알았은 캠핑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돼요. 그리고,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올 때 50% 아, 되게 안 산다고 지금 내주고,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돌아서, 아, 뭐야? 들어간 척안 돼? 야아 <웃음> 근데 이러면 8분 넘지 않나? 어! 네 8분 8분 안에 잡아야 한단 말이다 이것들아 네들 어? 8분 안에 빨리 죽으라고! <웃음> 8분 안에 죽으란 말이다 이것들아! 오케이 8분 안에 죽기 위해서 약간 알듯 볼듯 <웃음> 애들이 작상에 띵땅을 쳐주는 것 같은데 장기사야! 8분 네, 몇분 지났냐? <웃음> 야몇분지났냐 몇분이야 나오겠다 어, 이정도면한 7분정도 되는거 같은데 10만원이 걸려있단 말이다 아 11만원인가? 어 도마! 아! 지금 수술했어 이렇게 한다음에 예측차 때려버려 넘기고 어? 어? 이걸 안넘어무게 안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브라니이지라라니샤브아니라니샤브아니샤 브라니샤 아아니샤 브라니샤 브라니샤 브라니샤 라 아니.. 함국좀 합시다 여러분들 어? <웃음> 잠깐만 진짜로? 이야.. 진심 에바다 니들 응한복해요어 음, 여기있다 자기 위에서는 야, 한 바퀴 돌고 뭐야 이거 왜안 돼?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롱. 아우리 네, 시켜주고. 항상 어디 갔냐? 어디 갔냐? 여깄다. 일로와라! 사포마 는 것들! 아! 아! 어, 됐다. 8분 아, 아, 아, 아. <웃음> 넘었어. 이거 무조건 넘었어. 8분 넘었다고. 봅시다 몇분 지났는지 봅시다 아, 미친. 이게 된다고? 와 이게 된다고? 진짜 미쳤다 와 미쳤다 이게 된다고?